아.. 여보야 아 너무 맛있어! 되게 큰일 났어! 내가 좋아하는 과커을 아주 그냥 듬뿍해가지고호르씨 <웃음> 언제 오세요? 거예요. 지인들한테 제일 많이 추천받은 곳두 곳을 갈 예정인데요 그래서 시험보 입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키키가 좀 쉬고 싶대요 발리 현지에서 이제 친구랑 놀고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러 갑니다 렛츠고! 네, 발리가 관광지다 보니까 는 웬만해서는 그 영화가 통할 수 있더라고요 키키한테 오늘 어, 괜찮다고 어하고인자하게피 키해를 했는데 열심히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핀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유, 의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이렇게 되어있다고요 어제 그 라브리사처럼 그런 구조거든요 여기 리밋이 가격에 맞춰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제 채우면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하도록 할게요 회의 결제를 마치고 이 번호표를 받았어요. 이 번호표를 이제 보여드리면은 월드할수 있는 거예요. 제 자리는 이제 여기로 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다라 바다! 받아. 이사도 이렇게 이정도? 어, 바디랭귀지라는게 랭기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저희 네. 이제 편안하게 좀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보 좀 찍을게요 <웃음> 한 1시 반 정도 됐는데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토르 분들이 아직 안 나타났네요 토르 분들이 나올 때까지 <웃음> <웃음> 아, 아 여거야. 요집 잘하네. 민스 모이또 잘하네. 응, 그래서 우리 네켄 씨. 아 너무 맛있어. 되게 큰일 났어. 모이또를 먹고 그알싸한 맛을 또파이네키이딱를하게 잡아주면서. 또그있다음에 이제 안주로 이제 딱 저 바다를 보는 거죠. 여기야말로 천국 아닌가요? 쪽빼기. 어, 내가 좋아하는 과카모 아주 그냥 듬뿍 해 가지고. 어, 진짜 듬뿍 해 가지고 내가 먹어 볼게야. 코로나가 없어지는 마음에서 제가 또한입더 한 먹겠습니다 2, years later. 자 이제 수영을 조금 해볼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언제 오세요? 토씨 언제 오세요? <웃음> 아 여기 그리고 진짜 좋은 점이 와이파이가 너무 잘 터져요. 지금 와이파이 프리존이에요. 진짜 너무 잘 터지니까 제발 필수. 오세요. 그리고 음악도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인데. 음악 습기 온도. 다내스타일 아, 편집할 거 많지? <웃음> 빨리 오고 싶지? <웃음> 전좀맞아요 <웃음> 아, 좋다 아, 원래 오늘 이제 비치클럽을 두 군데를 가려고, 핀 포테이트 헤드라고 또 다른 비치클럽을 가려고 했는데, 귀차니즘이 심한 제가 또 그리고 여기가 너무 좋네요. 아, 오늘은 여기 한 곳에서의 스테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원래 한두 명만 마시려고 했는데, 다섯 파틀이 이제 세트가 있잖아요. 아, 시죠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켜가지고 이제 알뜰살뜰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같은 놈 여기는 뭐 화장실도 깨끗하네? 응? 화장실에 아무도 없어서 지금 찍으려고요 사람이 자꾸 싶지 차고 있죠 살짝 우리나라의 탄비치 느낌 나네? 여기가 원조죠 와우 아, 지금 제 옆에 배드 어 계신 분이 뭔가 한국분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말을 걸려다가 여기 간혹 가다 한국분 같은데 아니신 분들 계시거든요? 책을 읽으시길래 딱 봤는데 한글인 거야. 근데 여기 한국분이었어요 <웃음> <웃음> 지금 억지 구독시켰어요, 내가 지 나랑 헤어지고 나서 구독 취소하는 거 아니지? 지금 한 6시 정도 인데 자기야 아니 그림을 갖다 붙인 거 아니냐고 저 그림 보세요 다 아, 쳤어 다 있고 갈아입을 수 있는 곳까지 다 있어서 트럭트럭하게 어,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진짜 실컷을 먹고 실컷 놀았는데 10만원 안 나왔어요 8만원 정도 한국 돈으로 나왔고요 정말 정말 정말 가성비 관리 오시면 은 여기 꼭 추천드리고요 여기 와가지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너무 좋았어요 네 이제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Let's 츠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 기다리면서 음. 보이세요? 너무 얼음 곱죠.